안녕. 안녕 나는 시온이야 어. 헬륨가스 먹고서 이렇게 됐지 오늘 막망인 기념으로 원스를 택했지 안녕 안녕 안녕 나는 시온이야 헬륨가스 마 맞고서 이렇게 됐지 뿅 먹었스 아니에요 먹었스? 먹었스 <웃음> 먹을만한 게 없어요 여기 놓을 만한 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어, 예쁘다 응. 응. 원막태어세 마지막 특은? 오늘 원방은 마지막 오늘. 아, 네.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니까 원세트를 네. 또 켰습니다 yeah. 끝이 yeah. 났군요 yeah. 끝이 났어요 yeah. Yeah. 끝이 yeah. 나버렸어요 끝나 불었다 끝나 불었어 카이다이빙으로 끝나니까 뭔가 좀 시원섭섭하네 yeah. yeah. 덤벨를 끝났으면 yeah. 어쩔 거야 그러면 뭔가... 속근 섭섭할 뻔했어요? 속근 섭할 뻔했죠 저희 원어스의 이번 트릭스터 음악방송 활동이 마무리됐습니다 와우, <웃음> 트릭스터 야스 야스 야스 끝나버렸어 끝나버렸어 그치만 전혀 아쉬워할 게 없어요 왜죠? 왜냐면 저희는 앞으로 만난 날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오. 혹시 예. 모르죠, 지금 이제 막방을 했는데 제가할 수도 있잖아요, 아, 저희가 이번에 음악방송하면서 다른 아티스두 분은 그 굿바이 무대를 하고 그 다음날 컴백을 하시 <웃음> 분도 어. 뵀잖아요 맞아요, <웃음> 맞아요. 저희도 나, 나. 그렇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왔어, 그래서 맞아요. 아, 요즘에는 저렇게 나오나? <웃음> 이렇게 생각을 하요 요즘에는? 요즘에는이에요, 요즘에는이에요 요즘에는이겠죠? 요즘에는 <웃음> 그 <웃음> 아무튼 템포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게요 우리도 빠른 편이지, 그렇지? 우리 어마무시하지? 우린 느리지 네. 성형 달리기 빨아 이거 자꾸 잡아 당기지 마라 오늘 <웃음> 스카이다이빙 무대 함성 잘 들렸냐 오늘... 물어봐도 어떠세요? 완전 그러니까 사실 스카이다이빙 하는 동안 되게 콘서트 하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어, <웃음> 아프겠다 함성을 되게 크게 해주셔가지고 네. 근데 애초에 우리가 그거였지? 스카이다이빙 하자는 취지, 무대에서 하자는 취지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맞아 약간 자유로움 플러스 공연하는 네, 느낌으로써 네. 약간 어, 같이 맞아. 즐기면서 약간 난 그래서 이 노래에 우리 안무, 네. 피... 이제, 아, 안무가 아니지 그 활동 픽스 났을 때부터 헤드뱅잉 같은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딱 맞게 네. 선생님들이 짜주셔가지고 네. 너무, 너무 좋았어 그리고 깔끔. 또 저희가 핸드마이크를 고집한 게 이제 콘서트에서만 들, 들... 볼수 있는 뭔가 퍼포먼스나 콘서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약간 음향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또 공방에 팬분들 많이 오시고 또 저희 팬분들이 아닌 다른 팬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니까 우리 노래 잘한다 보여주고 싶어서또 약간 있었는데 되게 달림들이 해준 말이었는데 저희가 노래 해서 그거 그 스카이다이빙 무대 할 때마다 옆에 팬 다른 팬분들이 떠들었어 오목 오노스 오, 노래 잘한다 약간 이런 리액션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어. 그 방송국에서 관계자분께서도 어 신야파 원어스 가실게요 어. 이러셨다. 저희 드라이 아, 리허설 끝나고 나서 카메라 전에 저희 약간 비주얼 파거든요. <웃음> 저희 아... 비주얼 실력 다 되죠. 네. 비중이 아, 좀더 어디 비주얼에 비중을 비주얼 두고 있었는데. 에에. 자 잠깐만 잠깐만 쳐봐. 자 비주얼 파 대표 서호의 비주얼 보겠습니다. 빙오 잠깐만 조명 제대로 봤는데 왜 네, 말을 멈춰? 요 비쥬얼파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영이지죄빠져니아요아니야 <웃음> 비쥬얼, 형도 되잖아요 아, 비쥬얼 <웃음> 아, 저 형은 요즘 개그에 욕심이 들었다니까? 뭔 소리야, 개그에는 욕심 없어요 비쥬얼파 원어스입니다 네 <웃음> 비쥬얼 완성 사실 PD님께 말씀은 못 드렸지만 네. 네. 비쥬얼이 좀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웃음> 야 이거 나중에라도 꼭 기회가 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웃음> 장난 장난입니다. 서우 씨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네. 드라이 끝나고 이제 카메라에 아 원스 실력파 아이돌이네요. 리허설 갈게요. 이러는데 아, 되게 그 한마디가 약간 부끄럽지만 뿌듯한. 네 느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또 달님들이 달님들이 이번에 응원 진짜 음, 많이 음, 해주고 잘한다고 열심 히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음, 너무 음, 감사했습니 맞아 확실히 핸드로 용들은심찬하니까 적응이 안돼 핸드로 하면 뭔가 우리 평상시에 그거뭐지 마스크, 아 마, 마이크로 할 때도 마스크 쓰고도 원래 건배 건배 무대 할 때도 되게 잘 들리는 생각했는데 확실히 마이크로 하니마이크가 장이야 마이크는 그러니까 진짜 숨이 엄청 아, 잘돼너전자 돼서 아, 놀라 날 모니터링 할 때마다 다 저랬다니까 나도 깜짝 놀라긴 했어 사실 그리고 뭐 계속 얘기했던 거긴 하지만 이번 활동하면서 저희 수록곡들 다 마이브로 들려드렸잖아요. 맞지, 맞지. 아, 이번 또 형들이 아니였어요. 또 열일했는데 또다한 아, <웃음> 번씩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예. 뿌듯했어, 뿌듯했어. 아, 정말 뿌듯했습니다. 물론에. 네, 제가 뭔가 작곡에 참여했는데 워너스 보으로 이제 원어스 활동하니까 좀 신기하더라고. 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예. 스카이다이빙을 가장 막깔나게 소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막갈라게. 막갈? 저는 사실 서우 아니면 한우를 생각했거든요. 아, 눈인 이유는 그 이제 머리 힘들 때 너무 얘만 격분해. 아, <웃음> 머리가 아, 센터면 센터에서 하면 그 정도 해줘야지. 그럼, 아, 그럼. 그래, 아. 그래, 그래. 야 내력 힘들고 서호 형은. 아, 야이번에 아. 너무, 아. 너무 높이 잘 질렀대. 요전찢 아. 예, 찢었어. 아. 네, 저는 사실 이 파트가 킬링 파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딱 스카이 데처럼 시원해. 그래, 그래, 그래. 아, 사실 그거 사실 좀. 일부러 좀 배려를 했어요 뭐야? 마이크를 좀 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가 붙이라 했잖아요 네. 일부러 이게 예. 네. 예. 너무 세게 부르면 아, 음향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려고 예. 음향, 음향적으로 이제 다음 팀분들도 또 계시니까 귀가플까 봐요? 네. <웃음> 다음, 그 아, 분들이 다음 분들이 인연을 준비하고... 끼고 계세요 아. 죄송한데 네. 본인 노래나 집중하세요 <웃음> 맞아요 <웃음> 그래서, 네? 그래서 집중해가지고잘 컨트롤했죠 마이크 맞지, 컨트롤러 맞지. <웃음> 아, 그, 왜냐, 그 파트가 반대하면서, 진짜 약간 그러니까 비명 정도의 그거라서, 스카이 다이빙 하는 그런 기본으로 음. 딱 킬레포트거든요. 진짜 산업 대 아침마다 그거 지르는데. 행복했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 다행이네요 에이, 나도 이번 활동 때 아, 정말 서영이 굉장히 행복했구나 행복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느껴지면서 아, 또 건의도 그렇고 특히 우리 매부 두 명이 정말 그 음방 할 때마다 에이. 매 활동기 때마다 목 관리를 진짜 철저히 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거를 에이. 제가 어, 나를 행복했잖아요 아 이, 이, 이, 이번 활동 때멤보들다 네, 알죠? 아니, 화혜가 네. 이번에 진짜. 비명 지르면서 활동했다고. 음역 진짜 아가지고 <웃음> 아, 이게 진짜 높은 게. 아, 이도영도 블랙미러 때. <웃음> 샵에서부터 못 풀었던 거 알지? <웃음> 그러니까. 다른. <웃음> <비명에서서> <웃음> 샵에서 <웃음> 소문났었어. <웃음> 샵에서부터 못 푼다고. <풀린다고. 웃음> 거의 샵에서 소문났었어. 아, 왜냐면. 블랙미러 때가 이제 진짜 저한테 음역대가안 맞는 그 노래가 시작이었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나는 어. 진짜 멤버들의 그 노고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모두가 다 힘들고 열심히 하지만 아 진짜 각자 맡은 <웃음> 그 분야에서 다들 진짜 고생이 많구나라는 아, 생각을 했었어, 그렇지. 진짜. 근데 이제 이제 이제는 괜찮아요. 저 이제 자고 일어나도 그렇게 볼수 있어요. 아, <웃음> 북한으로 훈련된 거보니 북한으로 훈련을 시켜놨어요 원래 다 이렇게 네. 하면서 는 건가 봐요 확실히. 서울 서울의 서우, 무게를 그 알겠더라고. 아 피아토, 커트 완전에 전 무게죠. 와 제가 저랑 같은 파트 불렀으니까 또, 어, 어, 또 같은 음역대를 부르니까 되게 와 이게 네. 메인 보컬들은 그게 있구나. 같은 음역대를 다시 한번 느꼈어. 아, 항상 부르고. 있고 있고. 진짜 이게 아 고생한다 서우야. 네. 견뎌죠 네. 견뎌야죠 형. 그렇지 견뎌야지. 네. 어. 견뎌야. 사람들이 봐줍니다 <웃음> 네. 저희는 래퍼인데 왜 같은 형들을 부르고 있을까요? <웃음> 다 견뎌야 돼요 할수있어할수 있어 강하게 커야죠 강하게 네, 강하게 해야죠 그것이 활동입니다 뭐라 해라 그것이 또 워너스지 이번 이번에 퍼, 덤벼는 퍼포먼스가 진짜 되게 파워풀하고 <웃음> <퍼부라고 재밌어>. 빡세서 <빡세가지고 웃음> 어, 맞아 이게 라이브에 엄청 되게 예민했거든요 제가 이번 활동에 음... 그래가지고 노래를 진짜 모니터링이랑 이런 걸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였는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멤버들 다 괜찮았어요? 네, 잘했던 것 같고 아 그리고 이번에 진짜 놀란게 동주가 성량이 너무 커가지고 음, 음, 음, 음, 동주, 음, 동주 음, 때문에 이게 그냥 찢어, <웃음> 찢어 <웃음> 드리파지 내가 어느, 그냥 드리파지 <웃음> 이렇게 불러 아, 진짜, 진짜? 아니, 왜냐면 내가 진짜 이들을 끼고 있었는데. 이미영으로 들어오는 보다 제 그냥 밖에 없으면 <웃음> 더 크더라고 공주가 확실히 게더 늘었어 그게 뭐지 발성적으로 확실히 잡힌 것 맨날 맨날 이하, 거 같아 공주 때문에 이냐 이냐 벌려 진짜 한번 드려요 <웃음>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그리고 그냥 다 이번 이번 음악방송 무대들이 모든 무대가 다 라이브가 너무 잘 들렸던 거 같아요 어, 맞아. <웃음> 맞아 완전 잘 들렸어 근데 그게 더 느꼈어. 뭔가 저희의 실력을 좀더 보여줄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자랑스러웠으면 부족하지이사이거들이사이이 사람들은 이사이이사람이이이들은이 사람들은 들어이 사람들은 이요이거이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사이사이 사람들은 이 굉장히 지금 들은이이사이사 <웃음> 그 지지대를 때. 착용했구나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더좀덜 아, 아프겠다. 동주도. 매번 사실 원질태 할 때마다 동주가 맨 앞에 앉으면 그걸 들어줘서 고생을 많이 하긴 하죠. 근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셀카봉을 맨날 안 챙기고 다녀어가지고 <웃음> 저희 재밌죠? 맞아요. 동주 재밌죠? 맞아요. 또 <웃음> 이번에 오. 이거는 읽고 싶다 나는 이 팀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단점이 없는 것이다 아니요, 꽈리 있을 걸 단점은요? 아, 단점은 장, 장, 장점이 없는 것 아니야, 제가 처리했습니다 단점은 장점이 너무 많은 것이다 아, 그 아.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볼게 너무 많으니까 어. 집중을 못 하는 그치. 거잖아 그렇지 나그거 웃기겠다, 그러니까 단, 뭐야, 장점이 단점이 없는 거고, 단점이 장점이 없는 거면 뭐야? 그건 뭔건 최악이에요 <웃음>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 단점이 있을지 어쩜 단점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럼요 문나 단점은 있어요 그렇지 네. 환웅이의 단점 아, 알잖아요, 닦고 너무 잘생겨서 심장 아픔 그러니까 이라고 방금 댓글 써주셨어요 웃 음, 아. 웃어? <웃음> 웃어? <웃음> 아, 웃 근데 그 아이디가 건인데 어? 초코처럼. <웃음> <웃음> 평소 깨줘 아니 아니요. 허니의 <웃음> 단점은 잠은 너무 잔다. 진짜. 네. 좋은 거예요. 채럭 해 보고 영호니까. 채럭 해 보고 지금 하면 안 되죠. <웃음> 아, 나는 잠을 이렇게 맨날 잤지 몰랐어. <웃음> <웃음> 야. 너 이거 과원님. 근데 이번 이번 야. 활동 때 별로 생각보다 많이 안되 진짜. 뭔 소리야? 뭔 그게... 소리야. 다 같이 눈 느티가 안 나는 거지. 그때 그래요? <웃음> 저는 <웃음> 안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거? <웃음> <웃음> 나도 나도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데 지금 하는 거? 네, 정말 재밌는 활동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번 근데 할 이번 없는데. 활동에는 되게 새벽에 나가는 게 진짜 많았었고. 아, 아, 근데 이번에는 매니저님 예, 어. 매니저님들도 되게 약간 힘들어하셨어요. 이건 이건 어쩔 수 없이야. 음. 이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음. 우리가 거의 뭐 잠을 못 자고 나왔으니까 이건. 늦게 나오더라도 사실... 아, 그래서... 저희는... 수 있어. 저희들은 어린이라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린이... 네, 10년 전에 고등학생이었다면서요. <웃음> 야, 너 10년 전에 <웃음> 너, 너 중3이었어. <웃음> <이러면서>. 어? <웃음> 나도 <말> 하고 <웃음> 야, 도 하던 낱말하고 있어. 야, 너 깜짝 놀랐네. 10년 전에 고등학생이라고 듣고 깜짝 놀랐다. 진짜... 그만, 그만... 아이고... 지금 장점 단점을 막, 말해주고 있으니 장점! 단점 10년 전에 거든요. <웃음> 단점 10년 전에 고등학생이었어. 그럴 수 있지? 아, 단점이 아니지 근데. 단점이 너무 잘해서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만 아. 잘하는 너무... 건 좋은 거 아니야, 그. 래도이건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지. 너무 좋았어. 너무 재밌었어요. 저 아, 이게 이거는 제그 뭐지? 그 이제 회사 저희가 스케줄 끝나고 들어가면 진짜 녹초가 될 때가 가끔 있어요. 진짜 새벽부터 스케줄하고 가면 근데... 그럼요? <웃음> 자주 <웃음> 있어요, 근데 이사님이 이사님을 진짜 오랜만에 뵌 거예요, 그래서 이사님이 어권이야 오랜만이다 이랬는데 이사님,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니? 이랬는데 힘들어요, 근데, 근데 되게 행복해 보인다 이러시죠 힘든, 힘든 게 얼굴에 보이는데 그렇지. 되게 재밌고 행복해 보인다고 그래서 어 맞는 거 같아요 저 지금 힘든데 너무 재밌고 행복해요 이랬어 아, 나 이사님한테 후렷시겠다 장훈 씨갈때던 이사님이 야너희왜 이렇게 보기가 힘드니? <웃음> 맨날, <웃음> 보기 힘들죠 왜 이렇게 바쁘니? <웃음> 저희도 모르게 <웃음> 힘듭니다 저희도 모르겠는데 요 <웃음> 근데 진짜 지, 지나고 나니까 진짜 힘들고 피곤했던 적도 많은데 이번 활동은 특히 진짜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웃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번 활동은 제가 우리 친구들도 함께 했으니까 계속 음. 아, 아 진짜 했을 텐데 근데 이번 활동이 어쨌든 네. 그니까 러 그동안 우리가 못뭐 봤었던 방청지 못 들어왔었잖아 그동안 그치 그치 그것들을 이제 한해다푼것 같아요 나실상 이게 똑같은 스케줄이라도 확실히 그러니까 보냐 못 보느냐 있느냐 으 없느냐의 차이가 좀 되게 컸던 게 진짜 힘들어서 이제 만약에 똑같은 방송을 해도 이제 만약에 틀롤들이없었으면은 이제 힘들어서 못했을 것 같기도 해 덤벼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드니까 집 자체가 뭐나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마워 땡큐 땡큐, 땡큐, o u thank you, thank you. One of Tantum and I think that. I think that cut is a book 어 o d a y Oh, Tantum, y o 형님 물어보면 대답 못할것 같은데 어디냐고요 가질 수 없다면 <웃음> 또 댓글에 얘기하어요 너무 좋대요 다... 오우스 덕분에 생애 첫 사노 갔는데 너무 행복했어 생애 어. <웃음> <웃음> <세계> 첫사 <산후. 웃음> 와. 맞아 유팬분들이 예, 그런 말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어 야, 근데 진짜 옛날에는 이게 당연했던 건데 맞아 어, 그치 이는 이게 다 그게 진짜 그게... 무조건 당연한 거고 미니 팬 미팅도 다연히다고 산옥하고 미팬도 하고 뭐 무대 먼저 달린들이랑 같이 하면서 산옥 몇 번씩이나 응원하고 이게 당연했던 건데 아, 참. 참 그동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살짝쿵 그랬었었지라는 과거의 의에다가 다시 오랜만에 또 다시 아, 이게 왜 이렇게 힘는게 모르겠어요 참 좋네 만나기, 만나는 아, 게 되게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맞아 <목소리> 이제는 뭐 이번 활동 최고의 엔딩 요정 뽑아달래요 형, 건이 아나 어, 그거, 어, 그 건이 몇몇 주차 쉬, 쉬, 쉬, 없더노? 슉슉슉 아. 아, 그거, 그건 이번 활정이었구나 아, 아, 우리 이번 거 활동이었니? 솔직히 아. 오래된 거 같네 저 그거 엔딩하려고 진짜 유튜브에 섀도우 복싱 쳐서 공부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은 앵콜 갑시다 아, 네. <웃음> <웃음> 진짜, 진짜, 진짜 느려 <웃음> 마스터했네, 이제 아, 잘하네 섀도우가 아니라 이제 진짜 네. 복싱까지 할줄 네. 아네 앵콜은 하셔야죠 <웃음> 하기로 했는데 그럼제대 하세요 네. 돌아가요, 한 바퀴스 풀려요 네 5, 6, 7, 8 에이. 루가루슝가루슝 아, 제가 아, 그, 그, 그건 하지 말라 그건 안 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웃음> 아, 아니, 야, 욕싱이 아, 하는데 아, 뭐야, 뭐라해 저희가 는거 섀도우 복싱 아네오해하는게 엄마나 제가 때려서 제가 안 부탁했어요, 이거 오해하는 퇴들 있어 섀도우 뭐? 복싱 그거 너가 엄마 나 제가 때렸어 이거 끝까지가 내가 만든 내가 하라고 한줄 알아 지금 그건 제 아이디어예요 맞아요 이거는 건이가 멋대로 붙인 겁니다 <웃음> 멋대로 <웃음> <그래도> <웃음> 또뭐 건이의 멋대로 맞아 제멋대로해요멋또 <웃음> 잘한 거지 잘한 거그슉슉슉슉그 <웃음> 네. 그 이거 이건 에부내 예, 오늘 소리가, 소리가 아니오 까지가 저의 아이디어 하고 거. 끝냈으면 너무 쌓일것 같은데 <웃음> 왜잘 마무리했어 그리고 10초가 안 채워져요 아, 그래서 아, 어 어떤 걸 해야 할까 하다가 그냥 아, 달림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한 세네 시간 고민하다 가만들었던 래딩이었을 네, 어 때도 잘했잖아. 그거 근데, 응. 근데 짱도 레스토어 되게 잘했잖아. 아 짱도 레스토어. 누가한테 맞은 건섀도복싱이 아닌데 그냥 복싱 한거 아니야? 섀도복싱은 <웃음> 어떻게 아니, 맞았지? 그림자 한테 친 거지. 한테 진 거죠. 오늘 동조엔딩도 좋았어. Oh. 아, 난 어제 하리부때 먹은 거 oh, <웃음> 하리보 떼 그거 진짜 하리부예요네 <웃음> 알겠어요 <웃음> 아, <웃음> 아, 아, 아, 아, 무슨 맛이었어요? <웃음> 그거 복숭아 맛이요 복숭아 맛하리부가 나왔구나 전 아직 못 먹어봤어요 <웃음> 복숭아는 없어? <웃음> 복숭아는 복숭아 없어 아 있을 수도 있어 하리부 중에 하리부아없 복숭아, 복숭아 모양은 있어 근데 공돌이 모양 하리부는 복숭아 맛 그렇지 음. 그렇게 말해야지 좋은 판단이었어 <웃음> 진짜 됐어. 됐어. 됐어. 근데 워낙에 그 선글라스 엔딩도 나쁘지 않았어. 아, 확실히 아, 좀별로였어요 계속 엔딩 요정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 그러니까 아, 난 어. 진짜에 나는 어. 하나 보면 느리지 다. 나는 이번에 엔딩 요정 너무. 네. 서우 형왜안 늘어요? 어, 아, 전잘안 늘어요. <웃음> <웃음> 아, 일단 그 고개를 가만히 둘 수가 없어. 그건 항상 그래요. <웃음> 아니 <웃음> 그것도 <웃음> 많이 줄어들었어. 마, 마, 아, 그건 그건 맞아, 인정. 맞아, 예전에 비해서 서호 많이 줄었어. 예전에 하는 게 이거잖아. <웃음> 옛날에는 마이크 들고 그 인터뷰할 때 항상 <웃음> 항상 <제가> 털어냈는데. <웃음> <웃음> 약간 소영이 긴장하면 하는 게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살짝 이게 살짝 돌리돌리로고 있어 계속 맞아 이게 참안 느는 게 있네 <웃음> 나는, 나는 늘 때까지 안안 하면 되죠 늘긴 늘지 근데 엔요를 많이 안 해봤어 그리고 나도 그래 나도 엔요를 그래. 많이 안 해봤어 많이 봤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많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상대적으로? 야, 상대적으로 아니, 많이 해본 사람은 나하고 소영은 많이 안 해봤어 근데 확실히 늘었어 하다 보면 늘어 확실히 안 근데 서호 형이 엔딩 때마다 그 우리는 어쨌든 아무리 열심히 해서 자, 다른 분들은 못 느끼실 수도 몰라도 우리는 서호 형을 아니까 그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가 보이잖아 그치 서호 약간 부끄러울 때마다 멤버들 봐 <웃음> 맞아 회사에서뭘시키 <그래서 웃음> 뭐 <시킨> 때마다 <웃음> 우리, 멤버들 봐 우리, 인정 인정 네. <웃음> 인터뷰 할 때도 뭐 질문 있으면 곤란하면 항상 멤버들 봐 이게 어쩔 수 없이 눈이 그쪽으로 가는 거야 이제. 아 근데 그럴 때는 따뜻하게 바라봐줘야 돼 그러면 안정감을 찾아 근데 학생도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거 화는 게야. 그러니까. 야, 지금 뭐야?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안안 보고 그냥 하는 게 재밌는 거야. 놀릴 때, 놀려도 괜찮을 때.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 이제 도착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 oh, no. Okay. oh no! Oh no! Oh no! Oh no! Oh no! I'm now. 어, 우리 뭐 그달림들 그 댓글 많이 읽어줄까? 그래. 우이뭐 마셔? 저요? <돼요>? 이거 딸기 우유예요. 나눠줘. 옛날에 서우형이 자주 마시는 그런 느낌이야. 우리 그러면 최대한 달림들 댓글 많이 읽어줄 수 있게 보자 타도 돼요? 그 아, 3초 3천, 안에 대답하기 해봐 귀여워 진짜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안데다 보셔도 돼, 진짜 잠시만요. 조심하셔 형 흘리지 않게 먹고 싶지 않아 잠깐만 차만 훔쳐줄래? <웃음> 어떻게 멈춰 미쳤나 봐 야, <웃음> 아까 멈춰줘. 진짜 그 댓글 있었어 <웃음> 환웅아 먹지 마요 그래서 오, 왜 먹지 말라고 는 거지 그랬 차에 흘릴 거 같아였어 아니 형그 정도 알겠냐고 <안> <웃음> 뭐, 그럴, 그럴 때도 있지만 지금이야 지금이야? 멈추지 마. 지금이야 근데 차는 절대 멈출 수가 없어, 여기는 은체마중이 없거든 그... 아니 람은이옆에은이 사람은 이사람이 음료수 먹기 더갓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저희 이제회사곧 도착해가지고 아못 먹겠어. 그럼 그거 람은토타임은이 사람은 잠깐 잠은이 사람은 이사지금이야지금이야람은이사람 댓글로 혹시 써주시는 거 있어요? 포르타자포르타임 추천받습니다 이번에 어. 그러면 덤벼피스랑 스카이다이빙 포즈 딱두개 하고 끄냅시다 아, 깔끔하게 정신. 활동 마무리 기념 금방 막방 아, V LIVE니까 덤벼와 스카다이빙 할뻔 같이 달려서 행복했어 나 아, 행복해 고마워 수고했어 덤벼피스 하나, 하나 둘셋 둘, 덤벼피스 피스 덤벼피스? 덤벼 덤먹피스는 피스. 이거 아니었냐? 뭐 하는 거야? <웃음> 자, 다음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 네. 포즈 각자 생각하는 스카이다이빙을 해 봅시다. <웃음> 하나, 둘, 셋. 스카이다이빙. 떨어지고 있어. 오케 yeah. <웃음> 오케이. 그리고 동주가 끝. 손을 못 썼으니까 동주를 위해 제가 한번 잡아 줄게요. 겁먹히스 어, 한번 해 주세요. 괜찮아요. 해주세요. 그럼 파티 나오는데. 아, 됐어. 아, 오케이. 오이, 오이, 오이. 이번 활동도 진짜 이번엔 진짜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멀리서 에 마음 보내주고 응원 보내준 달림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아. 오늘 너무 사실 그냥 지금까지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활동 때가 진짜 가장 이제 잠도 붙이고 피곤한 상태인데 투무들이 있으니 까 확실히 힘이 나고 좀더더 이제 에너지 넘치게 무대할 수있었것 같아요. 저희는 금방 또 좋은 노래와 앨범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Yes, yeah. yeah. soon. Coming soon. 언제든. We'll be back. We'll be back. back. 언제든 다시 멋진 퍼포먼스 보여드러올 테니까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고. 얘기하네. 다들 건강하고 토미기 하네. 다들건강 앨범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밥 많이 밥 먹고, 먹고. 아직 모르고. 요즘 장마? 비 많이 오니까 우산 꼭 가지고 다니고 그렇죠 그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입니다 아, 장마철이야 다음 콘셉트 냉방병 조심하고 다음 콘셉트 뭘것 같아요 토미들 형도 모르잖아요 저 슬쩍 들었어요 그래요? 웬일이래? 메일입니다. 웬일로 소식통이 제일 빠르대 나도 들었어 나도 진짜? 들었어? 나도 들었지 난, 난 진짜 들었어 우리 다음 앨범 몰라봐요. 다음 <웃음> 앨범 <웃음> 트로트 하기로 했잖아 나멤버 <목소리> 솔로 나오나보다. <웃음> 야, 첫 솔로 되겠다. <목소리> <데이포트> 동주가 멤버들 있어. 동주가 트로트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좋아요. 오케이 진짜 도착했는데. 오케이. 그럼 차한대 타면은 안녕하면서 뭐 이거 하나 물을 거고. 누가 하 옛날 차가 그립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어두워 여기 얼굴이 잘안 보이긴 해 여기서 V l i 기 원자 타기 너무 힘들어 맞아. 자 그럼 하자씩 타면 뭐야? 너 그거 줘? 내가 거? 내가 할까? 렛츠고! 뭐, 내가 내가 안녕합시다 왜? 여러분들 고마워요 여러들잘자 오늘도 안녕! 하나 둘 셋! 사랑해 안녕! 안녕! 바빠